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 입니다 어, 최근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어, 현재 부동산 시장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어, 건매물들의 문의가 많고 아마도 그 흑매보금자리론이 dsr에 제외되는 그 혜택으로 그동안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에 걸려서 대출을 활용을 할수 없었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는, 어, 금리가 뭐, 무한대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5% 뭐, 언더나, 그 5% 초반대에서, 어, 뭐 금리가 정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는, 어, 많이 기다렸다 싶어서 또, 이제, 실거주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어, 뒤에 있는 데일로드 캐슬 레전드도 그렇고요. 대연산부역에도 건매물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 이제 어저께 한한 한 3년 됐나요? 한 3, 4년 전에 어, 저한테서 어, 거제 이구역 어, 레이카운티죠. 어, 그 레이카운티를 조정대상지역일 때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어, 저한테 그 입주권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그 분이 이제,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지만, 어, 수영님, 그때 수영님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아, 어, 지금도 헷갈려서 정리를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시면서, 아마 레이 카운티가 입주 때도 비조정대상 지역일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 하면, 제가 조정대상 지역일 때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샀어도, 어, 요, 완공된 레이 카운티에 2년 실거주 안 하고, 그냥 전세만 줘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답을 또 이제 드렸죠.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퀴즈 먼저 한번 풀어보고 어, 그리고 또요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 기억이 이제 안 까먹고 오래 기억이 되겠죠. 1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 대약할 당시에 조정이었습니다. 입주권을 샀어요. 어, 요렇게 다산 거를, 어, 2번. 입주할 당시. 입주 당시, 요거는 뭐, 사용성인 일 기준이겠죠. 사용성인 일, 아니면, 뭐, 대금 청산 일, 그 뭐, 둘중 하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둘중 늦은 날이 될 거고, 입주권은 사용성인 일이 지득 기준 일이 됩니다. 조합원들은요. 어, 요럴 경우에, 입주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라 하면 비규제 지역이라 하면 조정 때 계약을 했던 이 입주권은 실거주 2년을 충족을 해야 나중에 비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될까요? 1번 실거주 요건 있다 2번 실거주 요건 없다 마음속으로 답 생각하셨습니까? 1번인지 2번인지 정답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어,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저는 레이 카운티를 질문 받은 걸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여기에 홈택스에 들어와 보니 또 똑같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그 질문을 이제 올려놓은 또 답변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여기 보니까 이분은 분양권에 이제 어, 청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또 부모님하고 같은 이제 세대원으로 세대를 이루면서 계약도 하셨네요. 계약 다 했는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정이 풀렸어요. 중간에. 입주 전에. 조정이 풀리고 요금, 그 대금도 다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거 선납을. 조정지역일 때 납부를 했어요. 대금 청산. 조정대상 지역일 때잔금잔금에 대한 대금 청산을 했습니다. 조정 때. 그러다가 조정이 풀리고 나서 사용성인 일이 다가왔어요. 어, 할인을 받으려고 몇달 전에 이미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잔금을. 근데그 이후에 이제 조정 풀리고 사용성인 일이 다가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 이분은 어, 계약은 이제 뭐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했다고 라 가정을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거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답변 답변은 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 거주 안 하는 그 기준은 뭘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어 주택 집을 취득을 하는 그 기준. 취득 기준이에요. 신규 주택 취득 기준이에요. 입주권을 취득했던 게 아니고 요 입주권이 완공이 돼서 신규 주택이 되는 요 취득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지득기준일은 어떠냐 했더니 조합은 입주권은 사용성인일입니다 기준일 사용성인일이 조합은 입주권은 취득기준일입니다 일반 분양권은 대금 청산하고 사용성인일 중둘중 늦은 날입니다 분양권 일반 분양권 입주권은 사용성인일이고 어, 어쨌거나 내가 지득을 하는 그 기준일 집을 사서 새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취득기준일이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거주요건을 1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매일 이렇게 헷갈리고 어 듣고 나서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또 챙겨서 전화가 오고 질문을 주시고 상담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어 옛날에 이제 어떤 처음 조정 묶여고 했을 때 비조정 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무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는 대금도 다 입금을 했어요. 입금도 다 했는데 아요 잔금 치기 전에 조정으로 묶인 거죠. 조정. 요 계약금 요그 당첨된 요게 그리고 나서 입주 때 조정인 거예요. 입주 때 이럴 경우에는 요분은 조정으로 바뀔지 모르고 집을 샀었잖아요.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조정 안될줄 알고 자기는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 집을 샀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로 이사가서 살 일이 없는데, 부산에 삶의 터전이 있어서, 그래서 계약을 해놔놓고, 아니면 뭐 분양권을 피를 주고 뭘 샀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뭘 했다라고 가정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어, 근데, 완공됐을 때 이제 조정일 경우에, 그럴 때는 요거는 무주택자가 아까처럼 조정 묶이기 전에 돈도 다 보내고, 그 당시에 그 공급 계약서 계약서도 썼고, 요런 게 증명이 되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게 됐지만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입주할 당시가 조정이면 이것도 전부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무주택자 외에 다른 분들은. 그러면 한번 봐요. 거주요건은 헷갈릴 거 없이 집에 이사 들어갈 당시에 조정이다. 그러면 거주요건을 챙겨야 되고 어, 조정 이제 다 풀려서 집이 이사 들어갈 그 당시에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거주여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요분거딱 챙겨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어, 사용성인일. 잔금은 아까처럼 조정 때 쳤지만 이분은 어, 사용성인일이 비조정 때 사용성인일이 돌아왔습니다. 둘중 늦은 날이 취득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분은 분양권이니까. 이런 어, 그 기준에 쭉쭉 설명해놓은 거쭉 훑어보면요. 음. 아까 취득 당시 요 취득이라는 거는 다 생략하고 물론 2년 보유 요건 다어뭐그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나중에 보유도 해야 되고 어 그죠? 그리고 아까 조정이면 거주도 해야 되고 그 요건 충족해야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취득 당시라는 거는 어 완공된 요 집을 이제 그 사용 성 있는 요걸 말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그럴 때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을 해야 되는데 볼게요 밑에 설명서 기를 문의 내용상 중공일 전에 요번의 어, 질문은 아까 사용 승인 일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후에 사용 승인이 다가왔었죠 문의 내용상 중공일 전에 이게 중공일의 사용 승인 일입니다 중공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로서 선납 할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먼저 대금을 낸, 낸 경우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 사용일, 실제 입주일입니다. 이중요세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용사 사실상 사용일, 요세개 중에 빠른 날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잔금은 옛날에 그냥 만납을 다 했어도. 어, 실제로 아파트 취득하는 것은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승인일, 요즘 빠른 거 그거에 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어, 한요 지역이 어, 비규제 지역이면 어, 비규제 지역이면 이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이렇게 사용 승인일, 뭐 비사, 그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 승인일 이 날짜에 해당될 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뭐라고 돼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거주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일뭐 보통 사용 승인에서 교부일이겠죠. 어, 내 대금 청산하고 아까 둘중 늦은 날입니다. 늦은 날 어 중공천이 아까 왔나 뱅기고그럼에 예를 들어서 어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은 조정 대상 지역 일대 났습니다 사용승인은 대신 원래 있던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몇 달을 잔금을 못 쳤어요 그러던 중에 조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풀린 후에 잔금을 쳤어요 대금 청산을 했어요 비조정 때 대금 청산을 한 거죠. 사용성인일은 조정 때 이미 사용성인일이 지나갔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성인일이나 임시 사용성인일 사실상 사용성인일 요세개 뭐 중에 해당되는 날이랑 실제로 내가 잔금을 친날그둘 중에 늦은 날입니다. 늦은 날. 늦은 날이 취득 기준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조정 때 이분은 잔금을 쳤다 하면 여게더 뒤에 친 거라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거주요건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대금 청산하고 사용성인일 요거랑 비교해서 늦은 날이 취득일인데 어느 거든 취득기준일로 잡히는 그 날이 비규제지역이었다 이러면 거주요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한데 이 질문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레이 카운티가 이제 뭐또 입주가 있고요. 당장 올해 클라센트도 입주가 있고요. 뭐 중간에 사신 분은 분명히 조정대상 지역일 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어,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입주 때 지금 비조정이면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 대연비치, 뭐 남천자이, 그 다음에 저 남천이구역. 프로지옵니까? 하여튼 뭐 지금 입주하는 거는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지금 사용성인 일이 다가오거나 지금 잔금을 치거나 그둘중 늦은 날이 비규제 지역이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요 그냥 전세 2년 주셔도 보유만 2년 하시면 얼마든지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작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질문이 하도 또 들어와서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짚어드렸습니다 뭘 기준이라고 해? 어, 새 아파트 완공돼서 내가 대금을 치르거나 사용승인 일과 그 비교해서 둘중 그 늦은 날 그날 기준으로 비규제 지역이면 어, 상관없습니다. 그주요건은그 이사 들어갈 당시가 조정인데 그러면 앞에 옛날에 살 때도 조정해서 샀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정리가 다 되셨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초롱부동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어 건매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이다 보니까 그 대출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금리도 계속 뭐큰 폭으로 오른다는 아니기 때문에 건매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잘하면 챙겨서 찾아보세요. 어, 지난 아픈 영상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움직임이 훨씬 좀더 많아져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도 실거래 올라오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초롱부동산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